안녕하세요 혜무쌤입니다 지난 저희 태평소 홀로 연습하기 영상 보고 연습곡 1번 2번과 같이 연습 잘 되셨나요? 연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평소 연주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 7가지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로요, 좋은 악기와 좋은 리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리드는 본인이 조금씩 본인에 맞춰서 갈면서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좋은 악기는 이 악기를 잘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소를 연주하는 연주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지인과 같이 악기를 고르러 고를 악기사에 가서 좋은 악기를 고르는 게그 방법일 텐데요 아 그게 시간과 뭐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악기는 비싸기 마련이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비싸면서 안 좋은 악기는 있는데 싸면서 좋은 악기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싼 것 중에 좋은 것을 잘 고르면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올수 있는데 돈만 많이 주고 안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처음에는 굳이 비싼 악기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 배운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소리내기 아니면 자기 체력 기르기 용으로 약간 저렴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어 악기를 잘 고를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라 입니다. 이게 혼자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좀더 본인에게 편한 자세로 가기 나름이거든요. 어, 좋은 소리로 연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좋은 자세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이건 특별히 연습을 좋은 자세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연주, 연습하실 때 거울 보시면서 내 자세가 어떤지 보시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보통 처음 태평선 연주하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붙여서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겨드랑이 살짝 열어주시고 악기는 땅으로 처지지 않게 살짝 올려서 연주하는데 너무 올리면 좀 불편하긴 하는데 최대한 어, 내 앞사람에게 내 악기가 보일 수 있도록 악기를 들어서 연주를 해주시는 걸 어, 추천드리는데요 이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평소 연습하실 때 거울 앞에 두고 거울 보시면서 내 자세가 어떤가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연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좋은 자세로 연주하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메트로놈과 튜너를 활용하라 입니다 메트로놈은요 어, 박자를 정확히 우리 저희에게 알려주는 기계이구요 튜너는 내가 현재 연주하고 있는 음정이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기계인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트로놈을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템포 100, 뭐 90, 박자도 뭐 여러 박자를 사용을 해서 어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 연습하시는 그곡의 박자를, 대략적인 박자를 어, 템포 맞춰가지고 넣고 그 템포에 맞춰서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너를 봐볼 텐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튜너인데요. 이렇게 들리는 음정을 이렇게 화면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음이 어떻구나 맞구나 틀리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로 대평소 연주하실 때 메트로놈과 튜너를 활용하라 이러한 튜너, 메트로놈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체력을 길러라 입니다 어, 연주를 하는데 뭐 음정, 박자 다 맞게 처음 연주를 쭉 하다가도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음정도 떨어지고 박자도 흔들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꼭 1,2번 활용하셔서 체력, 체력을 기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력을 길러라 다섯 번째로 연습을 하다가 힘들면 운지 연주를 하라 입니다 어, 무조건 계속 불다 부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물론 체력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운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한데요. 너무 지쳐가지고 악기를 내려놓는 것보다 어, 음악을 틀어놓고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손가락으로 그 박자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야기인데요. 30분을 같은 곡을 계속 연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어, 여러가지 좀 루즈해 질수 있기 때문에 악곡을 한번 연주를 하고 그곡 반주나 음원에 맞춰서 손가락 연주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좀더 연습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 연주를 하다가 힘들면 쉬지 말고 운지 연습을 하라 다섯 번째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해봐라 입니다. 어, 음악이 가진 매력이라는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주를 앞에서 연주하기 힘들다면 어, 영상으로 자기 본인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같이 봐도 되고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주를 하면 어, 연습하는 데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실력 향상에도 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라 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요 태평소를 어떤 악곡을 찾아서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 나랩의 달콤한 소금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곡이 아주 많습니다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곡들을 태평소로 연주를 할수 있는 곡들이니까요. 한번 지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나래 유튜브 홈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달콤한 소금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한 소금 재생 목록 안으로 들어오면 뭐 악기 잡는 방법 등등등등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곡들이 대부분 할수 있고요 태평소로 연주가 가능하고요 가끔 태평소 음역대를 넘어서는 곡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금 소금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민요들은 태평소로 연주 가능하고요 하나씩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뭐 가요도 있고요. 응답하라 1988 창춘도 있는데요 자 여러가지 곡 중에 천안 삼거리 한번 봐볼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자 역시 달콤한 소금을 위한 소금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소개되었고요 자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를 보여주느냐 바로 필요한 운지를 네. 보여줍니다 이 운지를 보시면 태평소로 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로 판가름 할수 있는데요 자 연습곡 1번에서 다 나왔던 음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시고 아 이거는 태평소로 연주를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되시면 곡으로 이제 쭉 가서 스킵을 한번 해볼게요 자곡거리 장단에 자 밑에 보시면 설정 재생 속도에서 원하는 속도로 어,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이게 너무 느리다 본인 호흡에 맞지 않다 그럼 조금 빨리 해 가지고 이 곡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달콤한 소금을 활용하라 입니다 나홀로 태평소 연주법 오늘은 태평소 연주 위한 팁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되고요 태평소 연주 꾸준히 할수 있는 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 나랩에서 나홀로 태평소 연습법 계속 이야기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꾸준히 연습하실 수 저희와 함께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랩의 현무쌤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